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 이 로얄 아카데미라는 곳, 그리고 에꼴데보사로란 이런 곳 그다음에 저기 러시아 오늘 러시아도 할 건데요. 러시아 로얄 아카데미 이런데 있잖아요. 거기는 교육을 굉장히 빡세게 했어요. 아침에 해 뜨면은 그때부터 쫙 모여가지고 교수님이 수업을 그때 무조건 실기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늘에 해가 떠 있으니까 연기가 없었잖아요. 조명이 자꾸 흔들리면 이게 그림 그리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림이라는 거는 빛을 연구하는 거니까요. 근데 조명이 이제 촛불 때문에 자꾸 흔들리을보면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해떠 있을 때는 실기를 합니다. 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문자 공부을 하는 거예요. 미술사, 역사, 종교, 신학 계속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미국도 그랬어요. 모든 미술사 수업은 맨날 저녁 6시 이후에 있었어요. 9시까지 3시간에 그냥 몰아서. 끝나고. 네. 9시, 이제 9시 반부터 이제 술 마시기 시작하는거지. 응. 그래서 그게 전통이 지금,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저도 모든 미술사 수업이 다 6시 이후에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3시간씩 근데. 이 로얄 아카데미도 그랬고 에콜드부사로도 그랬고 이 신학 수업, 역사 수업 이런 것들은 다 전역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보통 밤9 시나 대학 끝났었어요. 네. 그게 그거를 4년, 5년씩, 매년, 매년, 4, 년, 5 년씩 매년 이게 매년 년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카데미 화가들은 아마, 아마 여러분들 그그 아카데미 화가들 전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대체로 이 아카데미 화가들이 다 출퇴근 화가들입니다. 아침에 했뜨면 출근하고 해지면 퇴근하는. 근데 꼭 아카데미 화학 아닌 사람들이 밤새고 그림 그리고 그래요. 오늘 할그 누구지? 그윌리엄 부겨로. 새벽 4시에 출근해 가지고 작업실 가서 준비하고 오전에 그림 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학교 가서 일 보고 협회 일 보고 그리고 퇴근하고 클림트. 아침에 해, 해 뜨면 아,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고 출근하고 해지면 퇴근하고 어머니한테 키스하고 같이 밥 먹고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작업실에서 무슨 일이 <웃음> 그런 거 있겠지만 아무튼 아카데믹 화가들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화가들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출퇴근 화가들 때가 저, 저처럼 출퇴근 화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아침 희철이 학교 보내고 그러고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저 제일 하니까 그래서 제 미술스토리가 맨날 그 새벽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는 그 미술스토리는 이제 일과 시간에는 잘안 합니다. 급하지 않는 이상.